수호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나와라! 큐이랑 놀자! 위험해, 큐이! 또 잔소리! <웃음> <웃음> <웃음> 수호자 두두둥장 <웃음> 큐이 <웃음> 화났어. <웃음> 아 라스 나대네. 아 옵션에 딜? 와이지퍼가 난공불략 제일 어렵다던 아이샤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뭐야 길왜안 들어가? 우리 세기들을 빌려놔야겠지? 도와줄게요. 신쓰지랐어 안돼, 지막 안돼. 아, 피해 피해 피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아 여기부터 시작인가?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땅으로 해야지. 아닌가? 길이 더안 나오나? 이게 좀잘 안보인다 옷들이 작아가지고 뭐하고 있는건지잘 안보이네 여기 터들어 일단 지금 카르트가 위기인건 알겠어 이거 요건가? 위험하다는게? 뭐야 카르트만 넉백 안걸렸네 올라오나? 올라오나? 아 반피 깎고 보호막을 떴다고요? 아 그럼 나 지금 피 깎으려면 한참 벌었네? 이거 무슨 패턴이야 지금?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나온다 이게 넉댕 면역 통했구요. 아, 근데 피가 너무 없다. 우 이거 어떻게 버텨? 다 꿀타임인데, 와 미쳤다. 와 카르트 빼야 된다. 카르트 빼야 된다. 이거 뭐야? 도트딜 뭐야? 도트딜 들어온 거 봐. 이거, 도트딜왜 들어와? 이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변신 변신 변신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무적 버텼냐? 버틴거야? 와 이거 죽겠는데? 피없다 피없다 피없다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아 이거 보호막도 지금 쓰면 안되는데 아또 뻘뜨렸네 어 저기요? 윈 어디가? 아 전멸이다 풀피! 이걸로 버텨야지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무가금으로 한다 생각하면 토 나오는데? 웃겠는데 이거 어떻게 깨지? 아, 이거 딜 되나? 아 이거 시간이 안되는데? 아.. No. 시간 척 안되네 아.. 카르트를 빼고 나마리에로 가라고요? 나마리에로 한번 도전해볼까? 딜량 좀 아쉬운데? 오케이 오케이 한번 나마리에로 설정 바꾸고 해봅시다 <목소리> 가자.. 아이샤 이트 야 근데 이게 지금 3만잼쓰고 거의 뭐약 4만잼 투자한 계정인데 이게 차이가,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이야? 아 그러네 저금 9시 반이네? 어 잠시만 만왜 얘로 들어와 그니까요 이게 기운이 지, 이렇게 지르고도 못 깨는데 마마마마 이게 흩어져, 흩어져 있어라 다다 힘들다. 다 컨트롤하기 힘들다 2리를 좋았어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삼각형 모양 도망가 아이고야 넛배 누구야 누구냐? 이미 맞아버렸어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서 게어렵네 첫 번째 보호박 한번 쓰고 후. 브레이크 누구로 해야 돼? 누구를 때려야 돼? 땅으로 때리는 거 맞아? 잡 아... 어 아 처음에 스킬 쓰면 은 손해라고요? 왔다. 일단 피통 약한 나발이 먼저. 미쳤다. 많나 벌써 다 썼네. 마지막인데찮아 필요 있나? 다사 다사 아이고, 나마리에 변신, 변신, 잠깐만, 변신! 아 괜찮아. 다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제발 제발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백퍼 왔다 백퍼 왔다 버텨야 돼 버텨야 돼또 왔다 또 온다 아 이거 무적시간 짧았네 아아 아, 이거피시브 잘못 썼어 이거 아 딜렁따린데 아 아니 처음에 아까 그게 무적이었다고요? 피 깎였던 것 같은데? 대화? 대화를 끝나면 스킬 써라? 어디를 말하는 거지? 처음에 피 깎였는데? 엄청난 물의 기운이 느껴져.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맞지. 헤일 같은. 시간 나오고 아, 이 아니지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 그래. 야, 야. 스킬 켈트 해야지 이런거는 아 이거 쫄몹이 쫄몹이 없대가 문제야 어? 나이스. 아니, 네. 윈이 덕질 더 들어가네.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얘, 여기까지 빌렸니? 아, 이때, 뭐, 뭐 하는 장면이지, 이게? 공간이 올라갔나? 패시브 고마워 아 거울이라고요 이게 아 이거 아예 못 깨면 리트라이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초반에 패턴 설명 뭐 그런게 없으니까 얘가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아직 배터리 5 1포나왔어요 스타트하면은 4이제로 이게 깨진 거예요? 무슨 뭐 게이지 같은 거안 보이는데 거울 같은 거? 어또 기보온다. 이거 기보올 때저 노란 게이지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고바 Nope. 아씨.. 대아프네? 아 이거 힐 한번 써야겠는데? 제 믿지 않을 거야. 음. 보호막 써졌나? 오케이 써졌네 오케이 빨리 오십퍼. LP 100% 채워야 돼 지금. 아이 씨 이번에 윈이 피가 너무 없네. 투소 파워님 어서 오세요. 인님 어서 오세요. 나님 어서 오세요. 다시파베스님오서오이드 파워님 어서 오세요. 이형수는안늘어나는데 뭐지 이거 왜 아까보다 더 힘들죠 지금? 뭐야 여기서도 변신할때 그거 안돼? 무적 아니야? 왜더 힘들어졌지? 뭐지? <웃음> 뭐가 잘못된거지? 지금 이 동작, 요 기볼때 뭐 해야되는데? 일단 보험막 버텼는데 이제 막 턴인데 이제? 또 올라온 다 아, 이거 앞만 봐도 저 기모를 때뭐 해야 돼? 아, 너무 빨리 썼다. 아, 이씨아 미치겠다. 아, 될것 같으면서 안 되니까 짜증나네. 정확히는 4, 트째 이그 다음에 스타트 최대한 컨트롤을 나마리에로 하겠습니다 피피하기 쉬운건 피해주고 어? 뭐가 안먹히네? 아 오른쪽 저기거울파괴아 저거 말하는거구나 오, 지금 느낌 좋다. 솔다 잡았어. 된다 저격. 오케이, 오케이. 다전 아, 떴어, 전 떴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느낌 좋습니다. 아 이거 도트딜 받는거 어떻게 해제 안되나? 이거 받는거? 된다 시간이 안되네? 아 이거 잘못썼다 아 이거 잘못썼다 아 하... 지금 지면 안되는데? 음. 이거 변신해야된다 쓸줘야된다 음. 힐 오막 주고 변신 오케이 다 살아있어요 일단 제발 부탁한다 세리아드 살아있어 제발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아 이거 죽겠는데 여기서 제발 세리아드 살아야 되는데 아, 미쳤다. 세리 아드가 못 살았어. 여기서 아, 윈도우 안되네 드롭 구은못 칩니다. <웃음> 저 도투 딜 어떻게 없애지? 패시브 쿨타임. 아, 이거 패시브. 네, 버텼어, 버텼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40초? 딜 가능합니다. 제발. 제발. 빨리. 빨리 좀 차라. 빨리 좀 차라. 한 대, 한 대, 한 대! 깨어깨어깨어깨어깨어깨어 어, 아니 아니 살아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와 됐다 됐다 됐다 와 와, 이소깼소깼소됐소 깨소, 깨소, 깨소. <웃음> <됐어>. <웃음> 이게 뭐라고 진짜 나마리에소깨네 깨소, 깨소, 깨소, 깨소, 깨걸로소깨는게소 깨소, 일단 세리아드는 최대한 보호막으로 버티는 용도고 와 깼다 깼다 아 이거 CBT 끝나고 불편할 뻔했네 와딱 불편할 뻔했네 진짜